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2016년 5월 17일입니다. 17일입니다. 아, 화요일이고요. 아, 어제 에 이어서 오늘 도 하나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 제가 조금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이 아, 주로 아, 여러 치료 과정 가운데 굉장히 아, 자주 경험하시는 2차 자각 증상이 한 가지 있었어. 아, 이 부분을 조금 설명 드려야 되겠다. 그외건간에그 이러한 2차 자극 증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흠, 가스가 이동하면서, 혹은 혈액이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압박감, 혹은 뭐 가스가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소리, 소리, 꾸르륵꾸르륵 끓이는 소리나, 어, 또 가스가 이동하면서 묵직해지는, 어, 몸이 묵직해지는 어떤 몸살 전조현상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어, 압박감 같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어떻게 보면 좀 제가 그림으로 밖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시켜 이해, 이해 쉽게 드려야 되는데 아 말로써 설명 하기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자 이게 어떤 창자의 형태라고 보셔도 되고요아 혈관에 변형된 혈관의 형태라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창자가 아, 이쪽은 뭐 이쪽은 창자가 조금 어, 커져 있는 형태라고 보셔도 되고 뭐 혈관이 커져 있는 형태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쪽은 창자가 좁아져 있는 형태, 혹은 찌그러져 있는 형태, 혹 혈관이 찌그러져 있는 형태 이렇게 어, 구분하셔도 됩니다. 구분하셔도 되고. 자, 이 그림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아... 중요하죠 그죠? 어떻게 하든 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자바라 운동을 한다 자 이렇게 뭐 팔을 이렇게 뭐 움직이고 머리를 흔들고 어깨를 흔들고 이러면 피가 어, 아래로 많이 내려가던 피가 위로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죠? 어, 그렇게 하고 혹은 모래주머니를 차게 되면 어, 뭐 이렇게 왼쪽에 모래주머니를 차거나 어, 뭐 오른쪽에도 이렇게 찰 수도 있고 어, 다리에도 이렇게 찰 수도 있는데 그죠? 어, 모래주머니를 차게 되면 중량에 따라서 피가 어, 무게 있는 쪽으로 점점 더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 여러가지 증상들 그러니까 어, 이 부분이 이제 2차 자각 증상 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차 자각 증상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떤 수도관이다, 호수다, 물호수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100mm 파이프가 있고, 이쪽에 뭐, 10mm 파이프가 있습니다. 10mm 파이프가 있는데, 자, 이쪽에서 흘러가던 물이, 그니까, 러이 좁은 구역을 지나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뭔가 좀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 좁은 구역을 지나가게 되면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든, 어, 자꾸 늘, 자, 이쪽은 좁아져 있는데, 물이 이쪽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점점 더, 어, 넓어지려고 하고, 압력도 점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올라가게 될 것이고, 자,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 혈관, 목 혈관, 어? 혹은, 팔 혈관, 어떤, 이런 부분이 좁아져 있다고, 이래 생각니다 뭐 장기에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장기가 커져 있고, 오른쪽 장기의 혈관들이 커져 있고, 뭐 왼손잡이는 왼쪽 장기가 커져 있고, 왼쪽 장기의 혈관들이 커져 있다. 자, 뭐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죠 그렇죠? 오른손잡이는 또 오른쪽 폐가 더 커져 있을 가능성이 어, 굉장히 높다. 자, 그런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 일단은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잡아라 어떤 제가 설명드리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이제 실제로 적용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어떤 관,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은 관을 이렇게 어떤 물이나 가스의 형태가 이동하게 될때 넓은 부분, 어떤 꽉 차서 이이 내용물이 꽉 차서 이제 이동하게될때 좁은 부분을 주니 압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그 사실은 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호스가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수도에다가 이제 뭐어 뭐 화단에 물을 줄 때나 뭐 이렇게 저물줄때이러 보면 이제 뭐 호스가 이렇게 구겨져 있다. 뭐 이럴 때 이제 호스를 이렇게 틀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호스가막쫙 펼쳐지려고 하면서, 막, 뿍뿍, 이렇게 막 소리도 막 나고, 그죠? 어. 그 하여튼, 그 펼쳐지려고 이제 압력이 점점 높아, 높아갑니다. 이제 일정한 압력이 되면 쫙펼쳐지려고 해요 쫙 펼쳐지면서. 자, 이제 물이 쭉쭉 빠져나가버리면 또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 그냥? 어. 그냥 압력만 높아진다. 이래 되면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압력만 너무 높아지면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몸살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몸살이 나타 높아, 어, 왜가하면 어느 한 부분이 어, 피가 이제 정상적으로 압력이 높아졌어요. 어, 피가 정상적으로 안 돌기 시작하면 우리 몸전체에 혈액 순환 계통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피가 안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몸살이라고 합니다. 몸살. 몸살은 제가 보렇게1 0 8 .9. 100% 피가 안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여러분이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을 과도하게 썼을 때 만약 에 다리를 과도하게 썼을 때, 몸살 현상이 나타나고, 또 뭐, 물구나무 서기를 과도하게 했을 때, 혹은, 모래주머니를 과도한 중량을 걸었을 때, 몸살 현상이, 거의 100%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창자 부분에 잘 나타나요. 창자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왼쪽, 안전자세에서, 왼쪽 다리를 자꾸 들어라. 자꾸 들으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분에 한 번씩이라도, 이제 뭐, 한 5번, 6번, 뭐, 한 10번이라도 이렇게, 5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더어주게 되면, 자,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어,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어, 왼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네. 이그림이죠 그렇죠? 그죠? 아. 자,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이쪽이 오른쪽. 오른쪽 창자는 약간 형태가, 아. 일정한 규칙을 조금 갖고 있고 왼쪽 창자는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더 창자의 길이가 더 깁니다. 네. 그러니까 왼쪽 다리 그러니까 이쪽 어 이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면 이쪽으로 이제 힘이 가해지면서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고 했잖습니까 그죠? 어 그러니까 왼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면 오른쪽 부분에 위치해 있던 어, 가스가 쓰서히 왼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왼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른손잡이다 오른손잡이다 이러면 오른쪽 창자가 더 커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오른쪽 창자가 더 커져 있는데 어, 어, 무조건 커져 있다 이, 이거보다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커져 있다고 얘기해 보면 오른쪽 창자가 커져 있다 이런 뜻은 왼쪽 창자가 좀 좁아져 있다, 이런 말하고 동일합니다. 그 왠가 하면, 어, 그, 어떤 면적, 면적 어떤, 면적은 좀, 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창자의 어떤 기본적인 면적은 내부 공간은 동일했거든요. 근데 한쪽 부분이 넓어졌기 때문에 한쪽 부분이 좁아지는 현상이 그래 요 가스가 이쪽으로 자꾸 몰리다 보니까 이쪽은 가스가 점점 없고 이쪽은 가스가 점점 더 많아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걸 어떻게 보 가스를 인위적으로 이동하는, 이동시키는 방법이 왼쪽 다리를 잡고 이렇게 들어주거나, 왼쪽에 모래주머니를 착용한다거나, 어, 하여튼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저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뭐 단순하게 설명드리니까 그렇지만은, 저 엄밀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오른쪽 장기에도 뭐이 윗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어 있거나, 혹은 대장 이쪽에 문제가 발생되어 있거나, 하여튼 이런 여러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러 이,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아, 게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왼쪽 장기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아까처럼, 어, 넓어져 있던, 어, 물 호수 쪽에서 좁아져 있는 물 호수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호수가 구겨져 있다가 펼쳐지는 거예요. 쭉쭉 펼쳐지면서, 가스가 이동하면서, 꾸룩꾸룩꾸룩꾸룩 끓이는 소리가 계속 나기 시작합니다. 꾸룩꾸룩꾸룩 하는 소리는, 가스가 이제 막 들어오면서, 창자를 펼쳐주는 작업입니다. 창자를 펼쳐주는 작업이에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꾸룩꾸룩꾸룩 소리 난다. 이 말은, 그니까, 러 사실 이제 평상시에도 꾸룩꾸룩꾸 소리가 나는 어떤 그런, 어, 경험들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꾸룩꾸룩꾸룩 끓인다. 뭐, 일단은 뭔가 하면,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몸속에 이제 가스가 다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또 배출이 되어버리면서, 가스의 양이, 어, 창자 속에 부족하다 보니까, 가스가 부족하니까, 어떡습니까 창자가 서서 이제 수축이 될거 아닙니까? 이제 가스의 압력으로 창자가 팽팽하게 있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어떡됩니까 창자가 이제 수축이 될거 아닙니까? 그죠? 수축이 되면서, 어, 이제 과도하게 수축이 되면 창자도 이제 썰 찌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어 그런 과정에, 어떻게 보면 몸을 움직이다 보면, 어, 가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주 좁아져 있는 부분을 통과할 때는, 꾸룩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 꾸룩 꾸룩 소리가 난다는 것도 맞는 겁니다. 맞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는 안 고픈데 꾸룩 꾸룩 소리가 난다.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날 때는 분명히 찌그러져 있던가 좁아져 있던 가스 창자 부분으로 가스가 이동하면서 펼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고 했, 해서 하는 부분은, 가만 보니까 이제 막 소리가, 배에서 소리가 나요. 막 지식, 이제 네이버 지식이네. 이렇게 제가 자꾸 들어가 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정상을 갖고 있는가 하고 계속 이렇게 들어가 보면서 계속 읽어봐요. 그들의 말을. 그러니까 막 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못 견디겠다, 못 살겠다, 뭐 자살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 자기는 왜 소리가 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데 병원에 가도 그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 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의사분들도 소리가 왜 나는지를 몰라요.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어, 근데 여러분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리가 나는 이유, 이유를, 이유를, 제가 오늘 설명드렸는데 이유를 알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어, 소리가 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어, 근데 문제는 이제 오른쪽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창자가 이제 팽창되어 있다가, 그죠? 이제 가스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으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한 5년이나 10년 동안, 자, 단순하게 설명하습니다 과거 5년이나 10년에 걸쳐서 왼쪽 창자가 계속 찌그러져 있는 상태로 지냈다. 그리고 오른쪽 창자는 계속 좀 보통 때보다 팽창되어 있는 상태로 지냈다 요 계속 5년이나 10년을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아내 몸은 이게 평상시에 내 몸이구나 하고 기억을 해버리는 겁니다. 기억을 해버려 그러니까 어 당연하게 아 나는 원래 어, 이런 느낌을 갖고 있구나. 이게 뭐 정상은 아닌데 꼭 정상처럼 이렇게 내 몸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바라 운동을 하고 어떤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가스가 이제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려고 하고 이동을 하면서 어떤 의미가 하면 이쪽 창자가 자꾸 펼쳐지려고 하고 또 이쪽으로 피가 자꾸 몰리기 시작하고 이쪽으로 자꾸 가스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쭉쭉 피가 이제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오다 보니까 펼쳐지면서 압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압박감. 제가 보기에는 이 압박감 때문에 이 치료를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뭐, 모든 분이 그런 게 아니고, 몇몇 분들이 이 압박감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이 압박감이 심해지면 몸살 현상이 나타나버리거든요. 몸살 현상이 나타나버려요. 그, 몸살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분명히 겁을 먹고, 아, 이거는 뭐, 잘못된 방법이다. 이러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제, 이런 여러분들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제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고 여러분들 어떻게든 치료 과정으로 전진해 나가고 전진해 나가는 것을 제가 사실 원하거든요. 어. 근데 하, 하여튼 이거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려야 될게 있습니다. 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이제 정상인으로 돌아가려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2차 자각 정상이에요. 그죠? 좁아져 있던 창자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고 이쪽으로 이제 또 좁아져 있던 혈관이 피가 이제 점점 더 많이 오면서 피가 점점 더어 많이 몰리면서 혈관도 펼쳐지기 시작하고 팽창되기 시작하면서 내 몸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몸의 균형을 맞춰야만 결국 여러분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되려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치료가 일어나는 거고요. 어, 치료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압박감을, 그러니까 이 압박감을 내가 어느 정도 견딜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너무 큰 압박감을 견디다 보면 몸살 현상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된다고 제가 자꾸 얘기했죠. 2보 전진, 1보 후퇴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 왼쪽 다리 드는 걸 멈추기도 해야 되고, 어, 당분간, 어,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잡으 운동을 아예 멈추기라도 해야 돼요. 어, 호흡만 살짝 살짝 하면서, 어,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니까. 러 일단은,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이동했다. 아, 이거는 굉장히 이제 치료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이동만 하면 끝나느냐? 이게 아니에요. 자,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이동만 하면 끝나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죠? 어. 왼쪽으로 이 가서 이제 이쪽 왼쪽에 있던 이제 물론 왼쪽 창자에서 소장에서 이제 가스가 이제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고. 근데 문제는 오랫동안 약 5년에서 10년 동안 이쪽 창자가 찌그러져 있는 상태,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지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 지냐면 이쪽 소장, 이쪽 소장에 가스나 영양분 흡수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흡수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어, 이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겠 저는 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어, 이것이 제대로 설명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소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부패하면 무조건 가스가 발생이 돼요. 그죠? 어. 그 그러니까 소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면 거의 대부분은 장기에서, 창자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90에서 95%는 흡수가 돼요. 근데 나머지 5%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배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연기관. 그러니까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런 것들. 하여튼 엔진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든 게 가스 배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스 배출구는 엔진을 돌려주는 힘을 발생시키다가 불필요한 가스 그러니까 과도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토크 뭐 스트로크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rpm이라 그러죠 rpm이 필요한 힘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올라갔을 때 불필요한 가스를 가스 배출구를 통해서 이렇게 배출을 시켜 줍니다 그 배, 가스 배출 조절기가 있어요 사람한테도 그게 그게 그 가스 배출 시스템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스 배출 시스템이. 그게 어떻게 하냐면 이 식도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불필요한 가스가 빠져나옵니다. 항상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올 때 나오다가 또안 나오다가 밤에 잘때 코를 골다가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또안 골다가 또 몸을 뒤척이다 보면 또 코가 코를 또 골다가 막 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이게 가스 배출 시스템이 이제 밤에 코를 골면서 가스가 빠져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공기만 따라갔다 나오는데. 코를 곤다 이렇게 보면 그 곤란해요 곤란하고 공기와 가스 가 압력이 동시에 작용을 했을 때 코가 골게 됩니다 이이 이, 이 인두, 어, 인두 부분의 위천장을 두드리면서 어. 그러니까 어떤 가스 배출 시스템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했던 왼쪽으로 이동했던 가스가 결국은 어떻게 되나 하면 여기서 흡수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인이 여기서 한 95% 정도, 뭐 많게는 97% 정도 흡수가 된다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약 70에서 80%밖에 흡수가 안 된다고 보시는 게더 옳습니다. 70에서 80%밖에 흡수가 안 된다고 보는 게 옳아요. 어, 그러니까 그럼 그러면 나머지 20%에서 20 30%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위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에 비해서 여러분은 트림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품이나 재채기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왜 이렇게 하는데 트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여러분 창작의 흡수능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위적으로 이쪽으로 가스를 자꾸 이동을 시키니까 이쪽은 압력이 자꾸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또 이쪽이 압력이 올라가야 위로 밀어 올려주는 힘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압력이 더 높고 왼쪽에 압력이 더 낮다 이러면 가스는 계속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꾸 이동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왼쪽 힘이 압력이 더 높고 오른쪽 압력이 더 높, 낮다 이러면 가스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꾸 이동하면서 결국은 위로 이렇게 밀어 올려주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배출 가스를, 배기가스를 위로, 밀어 올려주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작용하면 되면서, 이 왼쪽에 있던 가스를 결국은 이 위쪽으로 뽑아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그죠? 아.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자, 만약에 일로 가스가 안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10중 8구 왼쪽에 가스로 인한 압력이 올라가면서, 몸살 현상이 나타나버립니다. 몸살 현상이 나타나버려요. 왠가면, 압력은 자꾸 올라가는데, 흡수는 안 되고. 그죠? 흡수는 안 되고, 압력은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 하면. 제가 아까 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아까 그림을 그렸던 게. 자, 이 넓어져 있던 부분, 이게 오른쪽 창자예요. 자, 이쪽이 좁아져 있던 부분, 왼쪽 창자라고 이렇게 봅시다. 그죠? 어. 그니까 어떤 왼다리를 자꾸 들어 올리고, 왼쪽에 머리 뭐 주머니를 착용하고, 뭐, 뭐,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이렇게 해서, 가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게 됐어요. 이동을 하겠는데, 자, 이쪽으로 계속 빠져나갈 수 있다라면, 그래도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든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쪽에 있던 가스가 이쪽으로 오다가, 좁은 부분을 통과하다가, 여서, 뭐, 이쪽으로 못 빠져나가고, 여기서 막, 이제 압력이, 이 부분이 압력이 자꾸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못 빠져나가고 정체되어 버렸다. 정체되어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쪽 부분이 압력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쪽 부분도 완전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죠? 펼쳐지면서, 어, 뭐 하여튼, 펼쳐지는데 엄청나게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압박감을 느끼게 겁니다 압박감을 느끼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인위적으로 이제 강하게 펼쳐놓으니까 그쪽에서 통과를 잘 못하는 거예요. 통과를 잘 못하면서 굉장한 이렇게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풍선에 바람이 하나도 없을 때그 풍선이 힘이 안 들겠죠? 그죠? 느낌, 느낌을 한번 봅시다. 풍선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바람이 없으면, 그런데 풍선에 바람을 억지로 집어넣으면 이 풍선이 느끼는, 막, 풍선을 사람으로 치면 풍선이 느끼는 압박감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빡빡하게 막 긴장감이 이렇게 있죠, 그죠 몸살이 걸리면 우리 몸이 막 빡빡하게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자, 가스가 안 돌기 때문에, 가스가 이동하지 않고 정체되어 버리면, 자, 어떤 분이 어그 그런 분이었습니다. 피가 안 돌면 우리 몸에 염증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염증이라는 것은 저도 그 부분만 공감합니다. 어느 부분이든 피가 안 돌기 시작하면 염증이 생겨요. 염증 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통풍이다, 뭐 하여튼 어깨 통이다, 등 통이다. 이 부분이 분명히요. 그 부분의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자꾸 피는 통과하려고 하는데 좁아져 있으니까 못 빠잖아. 그러니까 피가 그 좁아져 있는 앞부분에서 막 소용돌이를 치면서 압력이 자꾸 올라가요 결국은 그 부분에 염증이 생겨버립니다 피가 안 돌게 되면 결국은 돌아서 산소를 만나서 피를 깨끗하게 해서 자꾸 간을 통과하면서 피를 깨끗하게 하면서 정상적으로 깨끗한 피가 돌아야 되는데 정체된다는 라 것은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피가 그 속에 자꾸 있게 되면 그 피가 상하기 시작합니다 상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린다, 하는 건가요? 이제, 뭐, 세포도 죽고, 그죠? 염증이 생기면서 고름이 형성되고, 피떡이 생기고, 뭐 하여튼, 그, 이게 통풍이고, 하여튼,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그 통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증. 그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입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나 있다래요. 왜 그런가 하면, 창자 형태의 변형이 되어 있고, 폐가 하락이 되어 있고, 추하게 되어 있고, 폐가 커져 있고, 어느 부분은 좁아져 있고 그죠? 뇌혈관도 좁아져 있고, 목혈관도 좁아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피가 잘 돌겠냐 이겁니다 피가 잘 돌아야 또 가스도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있습니다 결국은 자 오른,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위로 끌어올려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기억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라 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바라 운동. 자바라 운동이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네? 자, 여러분들 폐가, 양쪽에 있는 폐가 두 개가 있죠, 그죠? 폐가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떨어지면서 이 위장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버려요. 눌러버리면서 가스가 식도 쪽으로 못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가스가 위장을 통과해서 식도로, 위식도 과략근을 통과해서 식도로 올라와서 코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해가 떨어져 버리면 위장을 지그시 눌러버리고, 물론 밑에 있는 창자들도 눌러버려요. 눌러버리면서 가스의 이동 흐름 자체를 방해하기 시작하면서, 그죠? 또, 다양한 곳의 팽창 현상을 이렇게 버립니다. 이렇게 버리면서, 가스가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면 왼쪽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그만큼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가스는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위로 밀어 올려야 되는 밀어 올려야만 여러분의 몸이 그나마 편안하다는 겁니다 편안하다 그렇다고 해서 가스를 무조건 뽑아 내야만 하느냐 이렇게 보면 또 곤란해요 무조건 계속 막 트림해서 뽑아낸다 뽑아낸다 그러면 하루 종일 뽑아내면 가스가 안 발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써 여러분 장기 속에 그, 찌꺼기가 붙어 있는 것도 들 있고, 음식을 안 먹어도 가스는 발생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장기가 깨끗한 형, 상태의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벌써 10년, 20년, 심지어 50년, 60년을 살아왔던 장기이기 때문에, 음식을 안 먹어도 가스는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스를 빼봐야, 이거는 치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냐가면 왼쪽 창자가 좁아져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왼쪽 창자를 넓혀야 돼요. 넓혀야 되고 이 왼쪽 창자만 넓히는 게 아니고 이 왼쪽 창자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도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쪽 폐도 수축을 시켜야 돼요. 들어 올려야 돼요. 들어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스를 계속 뽑아내버리면 이 왼쪽 창자가 팽창이 되겠냐, 커지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도무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동영상 통해서 이 기초 지식 그러니까 이 기초 지식이 없으면 이 부분을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만약 오늘 처음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죠?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가스를 무조건 뽑아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가스를 확 뽑아내야 뭐 가스를 빼봐야 똑같이 생기는 것만 정한이뭐이사람 웃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제가 어떤 카페에서 봤습니다. 그니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그 사람 혼자만 그런 생각을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뭐 카페 글에다가 그렇게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만들어버렸더라고요. 그니까 러 본인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아, 일말의 어떤 이 치료법의 가능성을 가졌던 사람들,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을 낙심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말씀드렸지만 어떤, 어떤, 어느 부분에 글을 올릴 때 그냥 간단하게, 만약 효과가 있다면 그냥, 그냥 간단하게 좋더라, 효과적이더라,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고, 이좀 부정적인 부분들은 그냥 혼자서 그냥 좀 삭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더 살리려고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 저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다른 분들도 좀 돕는 차원에서 그런, 어, 데, 그, 다른 이제 카페나 사이트에 글을 올리실 때좀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냥 좋은 말을 적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찾아와서 이 동영상을 듣고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는 치료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쪽의 카페나 이런 데 사이트에 댓글을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어, 여러분들이 효과를 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조금 올려주셨으면, 아, 어,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 카페에도 댓글 란에 어, 여러분들이 좋은 부분을 좀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도, 어, 보고, 아, 여기 뭔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그렇게 받아주실 겁니다. 그니까, 가스를 무조건 뽑아 올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적정량 그니까, 이게,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이 치료 과정을 거쳐왔지만 그리고 지금은 뭐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은,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의구심이 지금도 됩니다, 지금도. 그럼 가스를 얼마나 뽑아내야 돼? 그러면 다리, 뭐, 모래주머니를 얼마나 무겁게 해야 돼?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적당하게. 절대 써두르지 마. 적당한. 가스도 그죠? 트림이 나오시는 분들 제가 어떻게 대처하라고 했습니까? 트림을 굳이 안해도 된다 만약에 트림이 하고 싶으면 그냥 바람을 한세번 정도 이렇게 불고 가만히 있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트림, 트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쑥줄어들게됩니다왜 가스가 나왔기 때문에 식도의 압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욕구가 조금 줄어들어요 그리고 참아버리세요 참아버리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저히또 트림을 하고 싶다 못 견디겠다 그러면 또 바람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후후하고 자발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트림하고자 하는 욕구도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은 트림을 안 하게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참 심할 때는 약 15초에서 30초에 한 번씩 하루 종일. 자이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도 아니고 15초에 한 번씩 트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살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만 같았어요. 죽을 것.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항상 혼자서 이렇게 지내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픔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스를 무조건 오는 게, 왼쪽에, 그러니까, 제가 잘 들어보세요. 왼쪽에 압박감을 약간은 유지하는 게 좋다. 압박감이 너무 올라간다면, 왼쪽 다리 드는 걸 약간 줄이고, 오히려 자아라 운동을 해서 가스를 뽑아내야 돼요. 그죠? 자, 이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왼쪽에 압박감이 너무 올라왔다. 이걸 알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느끼고, 느끼고, 느끼고, 느끼려고 하면 언젠가는 느낄 때가 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못 느끼면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고, 압박감은 왼쪽에 자꾸 약간 어느 정도 있을, 있는,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하체보다는 상체에 약간 무게감이 있는 게 좋습니다. 무게감이. 여러분들, 한 10분 정도 걸어버리면 다리는 묵직해지고, 이 가슴, 어깨 쪽은 뭔가 가벼워진다는 그런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런 느낌을 꼭 한번 가져와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다리 쪽으로 피가 많이 갔다는 거고, 창대 쪽으로 피가 많이 갔다는 거. 이 위쪽에 있던 피가 밑으로 많이 내려가 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이쪽이 가벼워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러면 다시 위쪽으로 피를 좀 끌어올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네? 걷기 운동을 하고 나면 꼭 앉아서 5분이나 10분 정도 자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의 균형을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가스를 무조건 뽑아내는 가스가 정상인들도 여자 요거 중요하거든요. 정상인들도 진짜, 진짜 좋은 차는 가스가 거의 안 나와 버려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가스가 나오긴 나오는데 굉장히 아주 조금 나와요. 아주 조금 거의 100% 장에서 흡수가 되고. 근데 우리가 조금씩 살다 보고 창자의 변형이 나타나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제 흡수되는 양이 점점 줄어들고, 또 창자 내에서 압력의 변화들이 막 생기면서, 이제 밀어 올리는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또 이렇게 막 트림이나 막 이런 식으로 가스가 막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를 한 10년 정도 굴리다 보면, 이제 뒤에 배출구에, 뒤에 연소통에서 막시커먼 가스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면서 시커먼 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몸도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걸 돌이키는 작업입니다. 돌이키는 작업이 절대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물론 증상이 아주 가벼우신 분들은 벌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증상이 아주 가벼우신 분들은 벌써 치료돼서 그냥 제 동영상을 더 이상 안 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몇 분은 알고 계, 알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대부분의 이 동료 제가 말하는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벌써 이 병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돌아가는 과정을 10년을 알았다 그러면 원래는 10년을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치료기간을 10년으로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10년을 보라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5년으로 줄입시다. 5년을 줄이고 더 빠르면 한 3년까지는 줄일 수 있어요. 만약에 10년 동안 안았다면. 근데 3년 이하로 떨어뜨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3년 이하로 떨어뜨리면 여러분 몸에 충격이 옵니다. 충격이. 자, 좁아져 있던 창자를 펼쳐도 충격이 오고 좁아져 있던 혈관에 피가 많이 가도 충격이 오고 몸살이 나타나고, 왼쪽에 가스가 계속 올라가고, 그죠? 가스 압력이 올라가고, 위장에 가스가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배가 안 고파요, 배가. 빵빵해져 있는데, 위장이 빵빵해져 있는데, 배가 고플 리가 있겠습니까? 배가 안 고파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왜 배가 안 고프냐고, 나빠지는 거 아니냐고, 이래버려요. 그래. 그렇게, 그렇게 판단하실 게 아닙니다, 이게, 그죠? 배가 안 고파도 먹으면 돼요 에? 먹고 또또 또 몸을 움직이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치료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동영상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고 있는데 너무 길면 또막 여러분들이 듣는 게 너무 힘드실까 싶어서 제가 막죄송하는 마음도 막 자꾸 들고 제 마음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게하 제 마음에는 막 자세하게 막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막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지, 여러분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요. 막 이게 20분 이상 넘어가면 집중을 잘 못하시고 그걸 또 만약에 집중 못한 상태에서 들었던 동영상을 또 들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야 되고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듣고 다시 듣고 어떤 분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은 동영상 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또한번또 듣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참 감사합니다. 저, 이, 설명도 잘못하고 못난 얼굴 제가 저를 계속 봐주시고 어떻게하든 연구하는 자세로 그 동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려요. 하여튼, 하여튼 모든 분들이 그런 자세로 이 동영상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음. 아 그렇습니다. 일단. 가스는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위로 뽑아 올려 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아라 운동을 꼭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아라 운동을 해야 몸살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왼쪽으로 너무 많이 가스를 이동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5분에 한 번씩 이렇게 왼쪽 다리를 이렇게 몇 번, 한 5번, 6번 이렇게 들어 올려 주라 이 말은 그걸 계산 속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1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들어 올리면 여러분한테 10.8분 몸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일단은 이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